you <laughs>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이야기 오늘은 2번과 7번입니다. 이 통합과 분열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죠.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유형 특유의 고착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면 통합 방향으로 가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버티면 분열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이라도 발달 수준이나 날개, 하위 유형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과 7번은 2차 유형이죠. 2차 유형의 통합과 분열은 좌우대칭이라고 있어요. 이때 2번과 7번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칭을 이루는 유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방향이 아래쪽 깊은 곳으로 향하고요. 2번은 4번, 그리고 7번은 5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열 방향은 서로 반대쪽으로 교차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2번은 8번으로 향하고요 7번은 1번으로 향합니다 먼저 이번에 분열 방향부터 볼게요. 8번이네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2번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성이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서비스 직종 같은데 잘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8번 유형으로 변질한다는 얘기잖아. 요아니어그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터프하고 거친 타입이잖아요. 완전 극과 극이죠. 아니어그램에서 가장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거칠고 사나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8번의 통합 방향이 2번이라는 얘기는 했죠. 그때도 좀 놀랐는데 지금이 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땐 통합 방향이었잖아요. 통합은 원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의외였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보기 좋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분열 방향은 반대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특성이 많이 나옵니다. 8번의 부정적인 면이라면 이 사람 싸움꾼이잖아요. 대충 상상이 가세요. 말 그대로 그런 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8번도 긍정적인 이름이 있죠. 리더, 지도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점잖은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도 기가 막힌 건딴 사람도 아니고 2번이 마치 따사로운 엄마 품 같던 2번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이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바로 그 엄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다일까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어떤 동물 유튜브에서 호랑이와 곰이 싸우는 걸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호랑이가 더 세죠. 근데 곰이 엄마 곰이었거든요. 새끼 곰 지키려고 싸우는데 결국 호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 그 이면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아주 작살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8번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면서 8번의 분열 방향 이야기를 했었죠.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엄청 높지만 그 공부라는 게 호기심 같은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철저히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심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 방향은 부정적인 그런 면이 보이는 겁니다. 2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한국의 에어그램 유형이 8번이라고 했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보통 2번으로 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기질이 한국 사람들하고 닮았다고들 하잖아요. 같은 반도 국가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아마도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탈리아가 뭐가 유명하죠?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말고요. 마피아. 마피아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한 갱스터들이잖아요. 영화 대부 이런 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죠. 마피아를 그냥 8번으로 봐도 되지만 2번이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으로서의 2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8번처럼 터프한 사람으로 바뀌곤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자기 고착을 놓지 않아서 그런 거죠. 2번의 고착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한테 베푸는 타입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돌봐주거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곤 합니다. 이게 2번의 고착이에요. 이 고착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발본으로 변신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2번이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따스하고 부드럽고 하는 건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나 그런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에 대해서는 거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배음망덕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더 처절한 응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마피아를 분열방향으로 이동한 2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 2번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핏 8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2번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 2번은 8번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평상시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7번입니다. 분열 방향이 1번이죠. 이것도 약간 쇼케 합니다. 그렇죠. 제가 7번 하면 맨날 개그맨이니 피터팬이니 이런 말 했잖아요.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어린아이 갖고 이런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1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1번이 어떤 사람이죠? 깝깝한 사람이잖아요. 완벽주의자에, 원칙주의자에,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기는 커녕 잔소리 많은 어르신 같은 캐릭터입니다.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7번하고는 거의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번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참 재밌죠. 사실 통합 분열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유형과는 아주 다른 어쩌면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형들이 놓이는 것처럼 보이곤 하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리소는 이걸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유형의 고착이 심해지면서 정신세계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해 가끔씩 통합으로 갔다가 분열로 갔다가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분열 방향으로 변신했을 때의 특성이 원래 이 특성과는 거의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열 방향이나 통합 방향이나 다 불균형 상태를 상쇄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은 강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통합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유형의 고착을 끝까지 붙들고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분열 방향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좀 심하게 집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 통합 방향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은 전혀 다르지만 그 결과는 원래 유형의 특성과는 매우 다른 거의 정반대 쪽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합이나 분열이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번이 1번으로 가는 건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7번은 즐겁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런 걸 싫어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근데 특히 7번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태를 벗어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고요. 슬프고 우울한 기분은 딱 질색이라는 겁니다. 잠시도 그런 상태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7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재미있는 것만 하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 상황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다큰 어른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피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7번이 이걸 놓지 않고 버티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1번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7번한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수 있니? 생각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 자꾸 듣게 되면 7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7번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7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게 없거나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7번이 자기 성격대로 살다 보면 이런 갈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의 갈등이 계속 커지면, 이 칠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그래, 좋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도 안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 원칙대로 하자고. 알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7번은 원래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꽉 막힌 사람처럼 원칙만 내세우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금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1번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7번이 이렇게 되냐면요. 7번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진짜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7번만큼 폭넓은 시야 다양한 경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렇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7번은 결국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태클이 들어오니까 일종의 되갚음식으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나보고 하지 말자며 그럼 너희들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서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1번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과 7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통합 방향을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과 분열의 차이는 그거예요. 알아서 접느냐, 버티다가 접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두 유형의 통합은 아래쪽 B 이분으로 내려갑니다. 2번은 4번으로 가고요. 7번은 5번으로 가는 거죠. 분열 방향일 때이두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 폭발하거나 엉누르 압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었죠.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들은 아주 차분해집니다. calm down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혼자 행동하곤 합니다 뭐 사색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먼저 2번이 4번으로 가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2번이 자신의 고착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기껏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하나 제대로 하는 인간도 없고, 그렇죠. 다들 지살기나 찾기 바쁘고 지금까지 난뭐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번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엄마들이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돌보는 거에 정신없이 살다가 애들이 다 크고 나서 결혼이나 직업 등뭐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 살길 찾았더라면텅빈 집안에서 멍하게 앉아있는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일종의 우울증 같은 병이 되곤 하죠. 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못 챙겼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남만 챙길 줄 알았지 자기를 챙기는 법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고착을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으면 이번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자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마치 4번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4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아픔, 고통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4번이에요 2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2번은 남이 뭘 좋아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있다 해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저만치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남 좋아하는 걸 빨리 해줘야 했거든요 항상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노래나 춤일 수도 있어요. 예술 분야와 관련이 많겠죠. 보통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2번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4번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7번의 통합 방향은 5번이죠. 7번의 고착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2번도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7번이 그렇습니다. 속도 그 자체가 7번의 고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7번이 아 내가 방금 전까지 이걸 하다가 지겨워지니까 곧바로 저걸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면 그게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루한 걸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7번은 생각과 행동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멈추려고 해보면 잘안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잘안 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느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점차 느려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7번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까 7번이 분열 방향으로 향하면서 1번처럼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태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작용한 거죠. 근데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붙들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투명한 시선, 이게 바로 5번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그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높은 지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 7번은 5번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러면서도 비상적으로 겉만 보는게 아니라 깊이 볼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